뭐 아무튼 다들 안녕하십니까 음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뭔 실수 했냐면은 어제 필받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<웃음>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한 새벽 4시 잤나한 2시인가 1시쯤 일어났습니다 이런 <웃음> 이게 사람이 갑자기 창작 욕구가 샘솟으면은 주체를 못해요 이제 딱 자려고 했거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미 몸은 누워 있는데 내 정신은 이미 편집하고 있어 <웃음> 아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계속 생각을 하다가 잘못 자가지고 오늘은 닥수 하면 안 되나요? 아 싫습니다. 어림없지. 응, 어, 어림도 없다. 음, 당분간은 로아만 할 겁니다. 왜 그래? 나 재밌게 하고 있는데 날 말리지 마. 아씨, 원래 영상 하나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 보여주려고 참 참았는데 닥수워 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나 삐질 것 같거든요. 흥, 안 보여줄 거야. <웃음> 자 아무튼 어뭐 농담이고 원래 아만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되게 뭐좀 입사이긴 해도 문득 이렇게 보내기 또 아쉬운 거예요. 그래서 아만을 위한 아만을 위한 메드 무비 하나 만들었습니다. 먼저 유튜브 영상에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아무튼 오늘 로아를 시작. 하도록 합시다. 자 그리고 제가 좀 후회된 게 하나 있어요. 내가 어제 실 동안, 동안 로아를 잠깐 했거든요. 근데 아 역시 그냥 방송으로만 진행하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. 이미 아크를 두개 모아버렸거든요. 근데 재미가 없더라고. 나 혼자니까 뭔가 <웃음> <웃음> 뭔가 좀 아니 그니까 재미가 없다라기보다는 너무 열심히 하려고만 하니까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. 진짜 제가 어제 진짜 밥도 안 먹고 했거든요. 로아를 <웃음> 저는 뭔가 뭔가 흥미가 있는 거는요 진짜 다다 때려치우고 그 하나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제 너무 진짜 너무 미친놈처럼 했어요 그래서 힘이 다 빠지더라고 그냥 아좀 천천히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 게임 만 게임이네 컨텐츠 부족하네 나 그럴 것 같아 <웃음> 그럼 나 그럴 것 같아서 무섭다야 <웃음> 역시 역시 왕은 달라 <웃음> 저게 왕의 무게인가 트라시온 방문 베아트리스의 각성 퀘스트를 받으세요 어아 이제 뜬건가요 이제 할수 있어 아나 드디어 기술 배울 수 있, 있는 겁니까 드디어 아니, 선생님 이거를 이 중요한 걸 편지로 줍니까? <웃음> 아니 내가 인벤이 없는 것도 아닌데 <웃음> 아니 아 맞아 나 이제 에포나 할수 있지 않나? 하루에 세번 수행할 수 있으니 잘 선택해서 하게 하루에 세번 하루 세번아 그래 가지고 부캐들 베럭 같은 거 보면은 세번 음, 말을 했던 거구나 베른 아, 뭐. 남부 아, 그거 뭐 말이 많았어요. 계속 계속 베르남부 베르문남보 이길래 아씨 베르남보가 뭔데 이 십덕들 하면서, <웃음> 아뭐 그때 보면 알겠지. <웃음> 이거 돌돌 돌 가지고 그거 하지 않나? 나는 로아가 참 신기한 게 돌을 착용함으로써 능력치가 올라나는 게 뭔가 좀 멀리서 보면은 뭔가 모자라 보여요. 이거. 처음 로아를 하기 전에 돌 가지고 뭐 뭐라뭐라 한대요 뭐돌 가지고 자기네들 경쟁한대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구만 음. 아니 <웃음> <웃음> 뭐야 아니 아까 75포였잖아 어이겁네. 45번쯤에 그렇지 아아 그렇지. 음. 아. 아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할 안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난 행복할 수 없어 테스트나 하러 가자 아. 아 처음 보는 얼굴인데 니셔 네 이곳이 모험가 길드라고 들었는데 여왕 폐하의 명으로 길드장을 만나러 왔네. 이깡 은또 뭔데 굴러 들어왔어? 어이. 가 여왕 대하의 병을 받았다고? 그럼 난 여왕의 기사다이 촌놈아, 우리 길드가 말이야. 응? 오, 왜 몬자 길드는 왜 항상 이래? 맞아야 왜 정신을 차리는 거야? 응? 미니벨 때도 스퀘어로 알트 클릭하면 된다고? 여기서 알트 눌러서 클릭하면 오, 진짜 와, 아 이게 되네? 아, 이게 되는 거였구나 이런 편의 기능 이렇게 작게나마 있으면 좀 유저들이 감동받는다니까 진짜 이런 거에 감동받는 거야 진짜 어? 너이 자식 <웃음> 아니면 이게 입구야? 아 이게 입구였어? <웃음> 난 얘가 함정 빠뜨렸나 했는데 아 이게 입구입? 겁나 스펙타클하고만 사실 이게 입구였던 거임. 진짜. 진짜 입구였던 거임. 입구 한번 참 요란하네. 이건 뭐죠? 아바타 제작을 한다 전설... 이게 그거지? 전설 아파 뽑는 거? 항아리는 안 돼. <웃음> <웃음> 근처도 가지 말라고? <웃음> 아난이것 때문에 그래. 그러면은 내가 하나 한 물어볼게요. 나 하나 한 물어보자. 솔직히 내가 제일 원하는 게 현무거든? 그럼 이거를 얻으려면은 그 거래소에서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? 그러면은? 거래소서 사는 거 외에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? 온리 현무면은 항아리? 거래에서 사거나 항아리랑 옷감으로 하는데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? 항아리랑 옷감만 있으면은? 랜덤복기 아씨 무조건 랜덤이야? 아, 랜덤으로 말 듣는 순간 아못 얻겠군 <웃음> 아이템복은 없거든요 모든 범위 안에서는요 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저는 태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아... 그럼 항아리 저거 사봤죠 집에 안 나오는 거잖아 아나 맞아 나 하나만 또얘 부화 합니까? 얘 계속 이대로 있는 뭘 먹이를 줘야 되나? 아안 한다고 이게 그대로야? 아 원래 이렇다고 제기. 아니 나는 얘가 알이잖아. 언젠가는 부화 하겠거니 난 생각을 했었어. 근데 부화를 안 하더라고. 그래서 아니 얘뭐 먹이를 줘야 되나 해가지고 뭐 그거 아 없다고? 솔직히 그래가지고 나는 로아를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았고 할 것도 너무 많았어. 여기목못 꽂고 있어요. 그러겠지. 역시 녹색 공주들의 친구. 그래. 솔직히 없는 게 이상한 거야. 여기서 못 꽂고 없으면은 없는 게 이상한 거지. 근데 이게 약과야. 야, 라떼는 말이야. 응, 다크솔 1세네 고성이라고 아냐. 여 <웃음> g 가 올게. 야, 거긴 입구부터 지옥이었어. 라떼는 말이야. 아, 맵 밖에 있는 목코코도 있어서 헛넘 네 <웃음> 나는 애초에 그걸 찾은 사람부터가 참 신기하다 뭐? 진짜 제가 항상 생각을 하지, 하지만은 운영진들은 유저들 절대 약보면 안 되거든요 진짜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절대 유저를 약보면 안돼난 항상 느껴요 50%까지 진행하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야 갈수 있는데 와 그건 진짜 미쳤다 여러분 변태들은 항상 많아요 생각보다 암약돼있어 지금 숨어있다고 숨어있다고 저게 용이야 배이야? 오. 아 이거 처리해야 되는구나 쏘리 <웃음> 이리 먼저 유적주로 하게 어? 어씨야 이거? 저거 보고 나서 사람들이 워로도 많이 했겠는데? 우주다!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 아, 왜 저기서 나와? 라라트 뒤를 하네 안와 됐다 아직도 여유가 있나 지금은 넌 실패했다 기가 깨졌던 이놈의 방해를 받았지. <웃음> 하나, 모든 것이 실패한 건 난이다. 제보수 음. 이건 마력하게 폭주하는 건가? 것은 세상의 혼돈을 만들기 위한 것. 그분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다. 마력 핵이 폭발하면 배른 전체가 날아가 버릴 걸세. 이젠 늦었어. 더 이상은... 하려고 아니, 저건 뭐지 에, 에버 그레이스 오랜 동안 지켜 보고 있었 다. 에버 그레이 스가 자네 를 보고 있 어. 아 저게 뭔데 십덕들아 <웃음> 저게 뭔데요 운명을 개척하는 자 빛과 어둠의 균형은 무너지고 있다 이 세계 아크라시아의 붕괴가 뭐지야 존재해야 할 이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꿈꾸지 않는 자들의 낙원으로 오거라. 전에 괜찮은가? 내말 들리나? 어, 저핵 핵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않나 마력 마력객이... 계기 저렇게 간단히 기다리겠다 그대. 근데... <웃음> 하지 아, 아, 아, 휴또 쓰러지는구만. 남예 같지 않고. 이래라 노예들아. 아, 이 죄송합니다. 저전 문제 없습니다. 외면한다.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외면한다. 저, 전 문제 없습니다. 아 왜? 뭐야? 왜 캐스트 진행이 안 돼요? 꼭 도와줘야 돼? <웃음> 저,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, 저전 문제 없습니다.